w u s a m c o i amur kalo m 이 da n da kichi, da k i c a k i c t a k w a toa k a o ne u l o i s n c h e m a t i e r o um s d e w e c h i o c t h a t a a r b u h o o r a h s a h a s a s u n l l h a b b a n a u r l s s a a l l a s a l b s a l r l 아, p e n a d 은 dea di dea di dea di dea di dea di d 아 a di d 스 a di dea di dea di dea di dea di dea di dea di dea di dea di dea di a di i dea di dea di dea di dea Kasih sebelum jatra abu laki cik, kita pernah pada umur dua puluh nol cik, jatra abu laki cik, jatra abu laki cina, tadi, jatra abu laki bujuju tu, eh, bujuju, eh, bujuju tika abu laki cik, eh, eh, bujuju c i m t a 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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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 o n g to e t t i m i n g e t t i m i n g t e t i m I'm g n g t e t to him. I'm g o n g o get to him. i to e t to him. I'm going e i m t t i o n e t i t i e i t i e t i o n i t e e i I don't know if you can't.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지 don't know. I don't know. I d हम्म निकसे निकसे एको जुमाली निछदै गेलै दरक छबले छै जे मछि के ह कक दुदनक 네, 네, 그래서 이제 손이 아 진짜 손이 참 트럭을 하고 이거야 블랑카는 출연이야 내일 여기야매